블랙 이데에 수령하러 가는 길이에요. 난 여기서 이제 귀신이 오라. 와. 와, 산타다. 이야, 너 되게 맞았네. 배트맨 같은 놈이야. 그런 어, 그니까. 음. 내 다리 어디갔어? 이 버클 부분들이 조직감이 그냥 좀 쫑.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리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손다영하고 승민이하고,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 뭐 해가지고 해외 사이트들 배송비 좀 아끼려고 모아서 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수령하러 가는 길이에요. 들어올 데가 있어가지고, 주차장으로 아, 왔거든요. 가장 안에 들어가 있구나. 나 그냥 글로 갈게. 음. <웃음> 와! 와! 피가 뿔했다. 아또 앞바퀴 들어 먹을 뻔했네.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이렇게 실수가 나온다니까? 아... 아... 어, 마음... 아 어, <웃음> 오랜만에 타니까 실수할 뻔했다 살살 다뤄야지, 살살 여기 어딜 텐데... 여기 어디일 텐데... 어, 어디지? 고양피우과님 오! 저, 저, 왼쪽! 왼쪽! 왼쪽, 아, 왼쪽! 오케이 아 좋다 오랜만에 타니까 좋구만 짐 실으려고 가방 큰거 들고 왔네 <웃음> 아 저도 가방 하려그 박스 빼고 그냥 신발만 넣어가지고 올려고아한 아, 주만에 타는데 왜 이렇게 좋냐 아 오늘은 될 만하네요 이제. 그치 그치? 아.. 알라운티 타고 나올걸 아.. 가실래요? 그... 아직 시간도 많은데? <웃음> <웃음> 그거 타고 올거잖아 어, KTM 타고 올거잖아 회사에는그 그래. 짐을 실을 수가 없으니까 <웃음> 나인블록에서 만나잖아요. 그뭐 일하는 애가 파니갈레 탄다고 같이 타자고, 어, 그러면 다음에 제가 들려서 또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11월 말에 문 닫는데, 거기. 파주에 그, 어, 음? 뭐, 더티 드링크라고 뭐 야식을 한번 갔는데, 스쿠터 타고 갔거든요. 어, 진짜 좋더라고요. 아, 그래? 한 10년 안에 가본 애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우와. 손, 손끝이 실이다. 네. 그 장갑은 괜찮아요? 그래? 너 열선 있지? 그 장갑은 안 추워요? 추워 어? <웃음> 이 장갑 추워 <웃음> 전혀 뭐방한되지 않아 그래서 고텍스 장갑을 사야 되나 열선 장갑을 사야 되나 아, 열선 장갑이 최고 겨울에 뭐 많이 안탈 거면 그거는 또 시끄럽죠. <웃음>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 이거랑 비슷한가 보네. 그지? 클래식 그거는 똑같아 근데 이거를 120 넘어가면 해어넷이뽀질것 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준비가 아, 아. 넘어가는 느낌인데 그거도 그래요? 약간 뒤로 밀리는 느낌이 있다는 거지? 아, 네. 그 정도는 아니야. 아. 근데 그러니까 네, 머리 아, 들이면 안 돼. 뭔 뭐, 어. 개성이야? <웃음> 머리 쳐들면 휙! 그럴 수 있어. 60에서 100kg 이내? 이 헬멧은 한 맥시멈 딱 120인 것 같아요. 1 2 0 넘어가면 헬멧이 뒤로 막 가더라고요. 120kg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귀신이 울어. <웃음> 그 블루투스 검색해 보면 그 귀신 울음 소리 난다고. 근데 이게 단점이지만 장점도 있어. 뭐요? 과속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아이 모래 바람 봐라. 아휴 이 바지 입고 나떻이 모래가 떨어지지도 않고. <웃음> 이거 저거지 왁스. 어, 이거 빨수도 없고. 아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웃음> 맛집이다 이거지? 네아아니아니아니아아는지 <웃음> 아니. 모르겠어. 아아찾았어저아아아 <웃음> 맛있다며? 저맛있다아 얘기 말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신난다 다음에? <웃음> 아, 이것도 내 거? 그래. 아, 네 번. 두 번. 한번 봐 봐. 아싸. 그래. 이거 이거 누가 신다 신다가 판거 같아. 그럼 <웃음> 누가 신을까 <신지? 웃음> 이걸 중고에 고 중고, 내가 아, 보니까. 그래. 어, 근데 바닥은 깨끗해. 바다, 바닥은 닦았네. 어, 여긴 옆에만 옆에만, 옆에만 지져. 야, 이거 이거 봐. 그러네. 누가 신었어? 신었네. 근데 이거. 이걸 신상품이라고 신지. 신제... 너 눈탱이 맞았네. 야, 야, 야 여기, 이거, 봐. 이거, 이거,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막깨한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야. 너 눈탱이 맞았네. 다이네즈한테. 내가 신어보니까. <웃음> <웃음> 신었어, 신었어. 발 사이즈가 나랑 맞더라고. 어? 아, 그래? 내가 성민이한테 들었는데, 응. 똑같은 걸로만 세네 켤레가 있대. 아. 이게 그렇게 좋아? 아니, 이게 있는데 또 이걸 산 거야? 이거 네개 있어도 돼. 네 개? 미쳤다. <웃음> 배트맨 같은 놈이야. 아, 어, 그러니까. 옷장 열면 똑같은 옷 열어버리고. 아우 이쁘다 이쁘다 이탈리아 되게 엄청 그렇게하드하 그런거 아니지? 어, 딱 좋아 딱 그냥 어. 그래 요정도면 딱 되겠다 어. 말 안하고 그럼 무서워 <웃음> <웃음> 우리, 우리가 우리더 잘할게 <웃음> 어, 왜차 타고 있어 <웃음> 먼저 말을 해주시지 그럼 우리도 차 타고 왔을텐데요 어. <목소리> 아니 근데 시간을 모두에 맞출 수가 없는거야 근데 저거를 형그 KTM에 실고 오기도 힘들었겠다 신을 신고 와갖고 자 여기 있다 여러분 성민이 <웃음> 거는 내가 신고 와서 <웃음> 갈때몇 발로 가더라도 <웃음> 어. 장갑도 시켰지 여, 저 여기 있어요 러분 장갑 벗어서 이랬어 주고 한번 살짝 잡다서 비벼 드세요 셰프가 해주시면 되세요한 마리 가져가서 잘라 먹은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낫겠지 음. 아 이게 가져가. 세 마리인가? 응.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서 음. 내 다리 어디 갔어내 <웃음> 다리 어디 갔어형 <웃음> 거는 너덜너덜해졌어 지금 <웃음> 아, 가져가가지고 가져가! 가져가서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줘 <웃음> you <laughs> 어 <웃음> 대박 누구한테 왔게하하하형하 아주 쉽또져 나왔어 안녕하세요 <웃음> 있는 거 되게 부러워하고 있겠다. 막 그랬어. 나네. <웃음> <웃음> <웃음> 아유, 그냥, 아유. 오토바이 한 대도 안보이는데 둘이 그냥 타고 겠다고 <웃음> <웃음> 아, <진짜. 웃음> 아, 네. <웃음> 소리 엄마 신발입니다. 게르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게르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외국 사람들 발음하는 거 들어보니까 게르네 라고 얘기를 한것같더라고요 오토바이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발목을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복숭아 뼈 이런 부분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전문 브랜드의 신발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 우리 엄마가 레이싱 부츠는 별로만 안 된다고 해서 뭘로 살까 고민하다가 보호성능도 되고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과하지 않게 대단히 오프로드 같은 디자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밉게 생기지도 않고 열차하게 생겼어요 음, 예쁘죠? 음. 워터프루프, 방수소도 있고 그리고 이런 바이크 부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고 벽기가 편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원터치 버클로 해서 찍찍이 해서, 열어서, 탈, 이렇게, 신고 벗기가 공간이 넓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빗물이 새어 들어오거나 하지도 않죠. 위에는 바람이나 비가 잘 들어오지 않도록 약간 조여주는 느낌의 어드벤처 부츠답게 전방 다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보호해주는 발목 틀어지는 거 이런 것도 잘 잡아주도록 복숭아뼈 같은 거 다치는 거이 버클 부분들이 그 역할을 해줄 거고 이어 올리고 내리는 부분에 덧대전는 부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밑창도 미끄럽지 않은 소재로 또 이런 거 예쁘네요, 그죠 이탈리아 고기만큼 좋아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투건성, 가벼운 무게, 통기성이 좋고 내 방향으로 잘 늘어나고 보온이 잘 되는 소재. 예, 상이 하이. 추울 때 이너에 입을 수 있는 상의 조식감이 그냥 좀 쫀쫀하게 최고. 신체 부위별로 조여지는 부분들은 좀 쫀쫀하게 조여지도록 되어있네 2월 달만 돼도 날씨 따뜻해졌다 그러면 타고 <웃음> <하고> 싶을 거거든요. <웃음> 그럴 때네 겉옷은 좀 가볍게 입으면서도 속에 내그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좀 필요해서. 네, 이하고 얘는 원래 정가가 한 70불, 80불이 좀안 됐던 것 같은데, 네, 반값에 샀고요. 얘는 정식 유통되는 제품이 없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보다 식물로 보는 게더예쁜것 같고, 디자인도 날씬한 편이고, 라인이 사는 것 같아서 예쁜것 네,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씨 뭐지? 이거? 되게 인간적이야 너 뒷모습 보는 것만이 재밌어 아 불욕적인데